첫번째가 찬숨, 두번째 더운숨 인데요. 난 지금 한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걸 느끼죠 가슴이 안녕하세요. 오픈 더 보컬입니다. 오늘은 숨에 의한 보컬 테크닉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노래를 배우든 뭐 스피치를 하든 아니면 발성교정을 하든 음성이라는 걸 다룰 때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요 바로 숨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유일한 발성기관은 성대죠 근데 이 성대가 숨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대 진동 패턴이라고 하는데 숨에 의해서 생성되는 성대 모양에 의해 우리 소리는 뭐 예를 들어서 흉성 중성 두성 이렇게 발생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는 반드시 숨 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숨을 잘 활용하면 보컬적인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소리는 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치아교정 부종교합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큰 상관없이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노래 배울 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쓸 때는 두가지의 숨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첫번째가 찬숨 두번째 더운숨 인데요 찬숨과 더운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찬숨은 일반적으로 나가는 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운숨은 내가 몸에서 담고 있는 숨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러니까 찬숨은 난 지금 한번더 이렇게 나가는 숨인거죠 이렇게 나가는 숨은 성대를 개방시키고 그로 인해서 발성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숨을 더 내보내니까 호흡도 부족할 수 있고요 더운 숨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모두 말하고 싶지만 숨기죠 찬숨을 쓸 때는 날숨이 많아져서 성대 개방률도 높아지고 숨도 부족해질 수 있지만 더운 숨을 쓰게 되면 숨도 확보가 잘될수 있고 성대 접촉률도 높아질 수가 있다 자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펴 보실게요 손바닥을 펴 보시고 이렇게 입을 가려 보실게요 자 그리고 내보내는 숨 찬숨을 한번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더운숨은 뭐냐면요 입안에서 맴돌고 있는 숨인거죠 그러니까 찬숨과 더운숨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손바닥의 느낌을 잘 이용하시는게 좋아요 찬숨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면적이 아주 넓게 느껴지는 느낌이 들수있고요 더운숨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면적이 아주 모여져서 모여져서 숨이 닿는 그런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 하...가 아니라 허...허...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찬숨을 표현하실 때는 그냥 호흡을 내뱉으시면 돼요 하...하...하... 왜냐면 나가는 숨이니까 근데 입안에서 정제되어 있는 느낌을 느끼시려면 허 호흡을 내뱉은 다음에 성대가 접촉된 음성을 반드시 내뱉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노래로 한번 표현해 보면 난이 아니라 난난난난난난 지금 한번더 느껴본 적이 없는 걸 느끼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모두 말하고 싶지만 숨기죠 찬숨, 더운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피드백을 좀더 느끼고 싶으시면 오픈 더 보컬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녹음 하신 후 파일을 올리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찬숨인지 더운숨인지 네, 이런 것들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숨에 대한 보컬 테크닉을 하나 알려드렸는데요 음성은 감각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잘 안가시더라도 꾸준히 연습하다보면 어느 순간부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